손 진짜 손 어렵죠 손이 약간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인간 인간이 어차피 가장 발달된 동물이잖아요 동물 중에도 같이 놓고 봐도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얼굴형도 다 다르고 네 모모님 라면 드시고 오세요 그래서 손이 약간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손이 도형구를 일단 보면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여기가 그 마디가 하나 둘셋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셋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특히 엄지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빡치는 게안 가장 부자연스럽게 그려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리거든요 손이 시도님 반가워요 그래서 약간 손이 이게 꼬부려지는 거 특히 그리기 힘들어 그래서 이것도 약간 아 젠장 이렇게 복잡해요 손이 그래서 하나 그리려면 이거를 똑같이 그리기가 힘들어요 마디가 하나 둘셋 이거 등까지 하면서 네개 그리고 여기 안에 또 이거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 그릴 때 제일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게 부자연스러워요 진짜 제가 지금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아 발은 발은 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발 그리는 게좀 빡쳤는데요 이거를 발등 발을 일단 그릴 때 이거 하나 그어주세요. 그리고 발등 그리시고 여기 발가락 발가락하고 발등하고는 마디가 손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여기만 꼼지락꼼지락 하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발이 그리고 여기가 발등 여기 발목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여기가 발바닥 저도 발 그릴 때가 조금 발바닥을 저는 그래서 여기 수평으로 직선으로 놓고 이렇게 그려요. 도형으로 그릴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을 그리시면 됩니다. 아 그림이 안 보여. 아 죄송해요. 제가 좀 늦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같은 선상으로 둬야 돼요 그림자